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 TV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상당한 눈이 내렸습니다. 가손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과나무 전쟁을 다소 일찍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도 1년간의 휴식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발 휴면입니다 어, 원래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주 소복히 이렇게 하얗게 쌓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미당원소는 시비를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기상이변 문제 때문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미당원소의 흡수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 미란 원소에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란 원소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란 원소를 단연간 연간 2회를 기준해서 시위하신 그런 가수원에서는 상당히 고품질의 사과를 수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란 원소를 적극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최근에 전쟁을 다소 일찍 할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가지를 일찍 우리가 제거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쁜 효과가 더 많습니다. 나무는 1년 동안에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발휴면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2월 되면 은타발휴면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쉬는 시간을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봄에 꽃이 피고 개화가 되고 신초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달리고 또한 여름을 견디고 가을 수확기까지 1년 동안 내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무 한데 쉴수 있는 휴식기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발휴면 기간이다. 자발휴면은 스스로 쉴수 있는 기간인데 영하 7도 이하의 즉 영하 8도 영하 9도 영하 10도 영하 11도 이런 영하 7도 이하의 온도가 대략 1200시간을 경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대략 한 50일 되겠습니다. 이월한 20일 이후가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최고 시점이 되겠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톱이나 가위를 대지 않는 것이 나무 한대는 더 이유없습니다. 너무 일찍하게 되면 은그 다음에 나무의 결실이 다소 불량하다든지 그러한 생리적인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 자발 휴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나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 스스로 날씨와 온도, 이건 지구 환경 변화에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나무가 정지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부터 이 가지까지 저우든지까지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큰 우주를 만들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생을 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생물에 대해서 가지를 조기에 잘라내거나 또는 가위질 하거나 그래서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휴명기관을 반드시 부여를 해줘야 될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쟁을 너무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란 부위는 절단 부위에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은 절단부를 통해서 불안병이라든지 이러한 곰팡기병이라든지 나무 가지를 맛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2차 감염 원인을 도포를 통해서 원천 차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말씀을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미량원소를 시비하지 않았다면은 반드시 미량원소를 시비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3월 말쯤 돼 가지고 제 2차 미량원소를 한번더 시비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5월 말돼 가지고 꼽는분화 수소의 안정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우수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월 말쯤 돼가지고 인상가지 시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7월 하순 중에 황산가지를한번더 토양 시비도 할수 있겠습니다. 굵은 명락에 대해서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자발 주명 기간을 부여를 시켜 달라. 나무도 쉴 때가 됐다. 쉬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목소리>